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기도,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고 깨어서 하세요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괜찮아 예수님이면 충분해 자명해 예수님 안에서 제일 자명해 몰게인자 하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고 일체를 맡기고 현존하면 그냥 깨어나죠 그래서 이 성령이 각성되어야 돼요 성령이 각성되어 지금 성령 각성되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이말 끝나고 말을 계속 붙이지 마시고 말한번 하고 다 깨워서 느껴보세요. 현존하는 그 자리를 내가 현존하는 그 자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한번 해보면 고요히 현전하는 하나님에서 오는 평안이 와야 돼요. 자, 성자로부터 그럼 뭐가 오겠어요? 성자가. 성자가 누리는 평안. 성자의 진리. 성자의 사랑. 성자의 빛. 성자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임하겠죠. 요것들이 육바람일과 이 생명력. 에너지랑 육바람일 아니에요? 빛이 진리니까. 길이요, 진리요. 이게 다 빛이죠. 자, 빛이 진리니까. 빛과 생명이 온다고 하면 진리가 오고 진리는 사랑의 진리요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리고 생명력이 와요 은총으로 옵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현존하고 깨어있으면 예수님이 임한다 사랑과 평안과 자명함과 생명력 충만한 그 느낌 느껴지세요? 지금 성령 부흥해요, 성령 각성 지금 이게 성령이 각성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 성령이 각성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각성돼가지고 바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요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온다. 이게 성령 받는 비법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딱한 마디만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요 나는 성령의 씨앗이고 싹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방금 천국에 여러분 지상천국에 입성하셨는데 아시겠어요? 방금 지상천국에 접속했는데 아시겠어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이고 기쁨이고 평안이죠 사랑이고 생명력이죠 방금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열매인 예수님 느껴지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하되 나는 뭐랑 하나가 되냐 뿌리자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뿌리자리랑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같은 뿌리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뿌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뿌리가 각성되면서 거기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과 진리와 평안과 빛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터져나옵니다